맛있어. 좋은데? 오 좋은데? 오맛있다 이게 행복한 맛이지 않니? 맛있다자 <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찍고 있어요 다섯 개 갑니다. 빠밤밤 <웃음> 빠밤. 과연? 제발. 네, 배를 타고 기정까지 갈수 있을까요? 나무 떨어집니다. 아 원래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 아, 먹어보자, 힘을 내보자. 아, 진짜 맛있어? 우리에게 탈락을 들지만 와, 이거 뭐야? 이거 튀김? 어묵튀김. 와, 대박. 어묵이 이렇게 길어도 돼? 톡 까서 이렇게 끓는 아게 아닐까? 오! 아 뭐이었어 <웃음> <웃음> <어머>, 병아리 <웃음> 난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시키신 분. 아, 진냐 콩기도 안 먹은 건니지 <웃음> 아다 섞어, 섞어 먹는 거같 그러니까요. 사이사아 어, 순간순간. 아, 이게 없네. 어, 내 어떻게 생지 진짜 크다. 아크쪽도 없어지는 맛이야. 어, 하자, 하자. 한번은 해야 돼. 한 번은 진짜. 자, 그래서 그래, 이제 자. 넣어 주세요. 아, 고송이. 아. 이게 끝이지 이거는 허무하다. 이거. <웃음> 아니야. 더, <먹었다>. <웃음> <웃음> 제 분들, 아빠, 더한 먹어 줘. 제분들. 한번은로 당선되는 안 되니까. <웃음>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한번더할수 있어요. 한번 더. <웃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다 그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복다 그래, 어... 복숭아 뭔가... 왜... 왜 이렇게 묽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배송해주세요 <웃음> <오> <웃음> 야, 이렇게 하는데 열어봐주세요 수진이 원래 발로 빠졌어데 카메라 찍어 열줄하는거 맞지? <그러면>. <웃음> <웃음> 어? 이게 바로 금 <웃음> 오오오. 야, 우리 타키에 이거 붙이자. 아, 어,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떡이다. 아빠, 하드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없답니다. 그냥. 콜라. 콜라에요. 자, 우리 상돈님. 상돈형님이라고 뿌려주세요. 술 드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이고. 아, 이거 흔들어야 돼요. 어, 어, 어. 아, 어? 아. 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웃음> 흔들어야 돼요. <웃음> 그냥? 그냥. 아니 근데 흔들면 안 되는 게 탄산 안타다아 아, 이게 쌀로 만들어서 막걸리랑 아. 비슷한가보다. 아 이게 쌀로 만들어서 막걸리야너 너무 흔들어. 아, <웃음> 그래서. <그거 잠깐. 웃음> 오. 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지. 아 이게 약간 뭐지 아거 아이스 아니, 아니 아이스, 아이스 크림 있잖아 얘들아 <웃음> 어. <웃음> 쭈쭈바 같은 맛인데 이게 미안해 치했나봐 아까 <웃음> 사만가삼이시아만다츠미리만가 <웃음> 오십다츠 샤리 코라가맛콘또가이가이 <많이> 먹었다. <웃음>